쭈하 오늘 영상 진짜 개꿀입니다 이 방법으로 다 3에서 다 1까지 하루만 에왔거든요 초반 아이템을 빛빛칼날 제오하드만 구매하세요 원리는 이번 패치부터 정글몹의 공격력이 낮아져서 포션 없어도 피관리가 쉽거든요 뭐 부가적으로 강타 회복량 골드량 증가도 있고요 이 포션값 50원의 위력을 설명하자면 역법으로 풀캠, 바이게를 먹고 귀환하면 4분전에 마간신 바로 나와요 외상 필수입니다. 이러면은 초반 약한게 무마되거든요이 시간에 다른 라인은 대부분의 시작 아이템밖에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교전을 하더라도 유리하게 싸울 수가 있고 마간신이 나온 상태라서 기동성도 빠르고 정글링도 엄청 빨라집니다. 그럼 이 결과가 뭐냐? 초반 운영이 쉬워진다. 초반 운영이 쉬워지면 6렙을 빨리 찍을 수 있다. 그리고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마간신 구매 후위정글 나오는데 포식자로 탑미드 갱각 보던지 정글 먹으면 됩니다.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느껴지실 거예요. 항상 발개까지 먹었는데 마관신 가격이 살짝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제어와드도 안 사고 했는데 그러면 초반에 들어오면 대처가 불편해가지고 포션만 안 사는 걸로 보완하게 된 방법입니다. 이게 실전 영상인데? 그렇다고 미드 갱각이 안 나와서 바로 기원을 찍어요. 이렇게 마관신을 구매했죠? 이때 다른 라이너들의 템. 도란검, 도란 방패. 이제 제가 동선이 윗정걸 동선이니까 미드나 탑을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탑은 이제 서로 끝났죠. 이제 서로 귀한 타이밍이고, 이제 미드만 보면 되는데, 여기서 살짝 간을 봐요. 어 지금 포식자가 있어서 이신이 들어가죠. 그럼 여기 포식자를 키고 따라갑니다. 뭐, 그리고 이건 풀 쏘고 잡는 거고, 그리고 정글링 해요 경험치가 조금 남죠 리신이 탑에 보였기때문에 용이 공짜죠 바이게랑 이제 여기서 와드 와드 걸렸죠 이거는 뭐 럼블 궁까지 빼서 이득이고 귀환하고 위에 정을 빨리 먹어주고 지금 탑 갱각이 보이거든요? 라인이, 레킹톤이 여기까지 박아야 돼가지고, 무조건, 여기서 궁각을 봅니다.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이건 궁쓴거 알아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초반 운영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이동선만 사용하지 말고, 이렇게 여기 들어오잖아요. 바로 레드로 띄워주세요. 어차피 저건 못 먹는 거라 저는 이렇게 밑적을 먹으면 되거든요. 밑적을 먹어주고. 그부가 미드를 계속 갔는데, 이, 미드, 그부가 여기 오는 순간 동선 버리는 거예요. 미드가 플래시 희생해줘서 이득봤죠 그럼 전 다시 이렇게 먹어주고 다행히까지 먹으면 사렙이거든요 이렇게 칼라이보니에까지 들어오면은 싸울텐데 룰루가 보이잖아요 그럼 바로 빼세요 그러면은 어차피 룰루도 동선을 쓴거기 때문에 턴을 쓴거라 저희 바텀이득봤죠 룰루가 안빠줘서 이런식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식으로 제가 오늘 제시한 이 동선은 4분 전까지 반반일 때 가장 베스트인 동선. 그냥 무난하게 초반 운영 할수 있을 거예요. 게임 끝나고 그 같은 팀 레오나분한테 친구 추고 왔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할 수 있죠.